이번 영상에서는 도형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 볼게요. 일단 기본적으로 People like the teacher 라는 기본 문장 구조에서 두 가지 살만 붙이면 되는 게 영어에 다예요. 근데 우리가 형용사 부사라는 말을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런 거 외에는 뭐 관계대명사 이런 용어는 아예 쓰지도 않을 거예요. 필요도 없고요.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적은 수의 문법적 용어만 쓴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. 자, 형용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한 단어로 된 거는 smart people 이렇게 명사 앞에 붙었었고 who teaches English here?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할 때는 뒤에 붙였어요.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였는데 대명사의 역할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 자 간단히 말하면 대명사는 people은 day로 the teacher는 힘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. 여기서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부터가 달라요. 자 한번 보세요. People like the teacher 하면서 요 대명사를 쓰지 않으면 명쾌하게 크게 소리를 냈는데 They like him은요. They like him 하면서 they와 him은 좀 약하게 소리를 냅니다. 다시 말하면 명사는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좀 약화시켜서 작게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. 우리나라 말은 의미가 좀 크지 않으면 생략하죠. 근데 영어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대명사를 써서 의미가 약해지더라도 생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? 왜냐면 문장구조로 말을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단어가 생략되면 문장구조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대명사라도 꼭 써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명사는 명사처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형용사로 설명을 못 해줍니다. 스마트 데이 어색하죠. 그리고 힘이라는 말도 뒤에 형용사 덩어리를 붙일 수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. 물론 대명사라도 의미의 전달을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는 예외적으로 붙일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붙인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 부사는 네모 모양의 어,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와 달리 나머지 말들을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 People studying English like the teacher 어,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 라는 문장에 부사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People happily studying English really like the teacher 말에 뭔가 좀 부연되는 설명들이 좀 재미있게 들어가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부사의 역할이고요 부사가 동사를 설명할 때는 좀 유심히 봐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자, 동사가 바로 문장의 기반이라그랬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에요. 그래서 동사를 설명할 때는 부사가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에도 갈수 있어요. 물론 동사 바로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. 부사 덩어리가 길어져도 원리는 똑같아요. 한 단어로 된게 아니라 이렇게 When they study 문장 형태로 된 부사들도요 똑같이 문장 맨 앞이나 맨 뒤나 아니면 동사 앞에 바로 앞에 쓸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저 1번과 같이 문장 맨 뒤에 쓰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문장의 주된 문장 구조는 People like the teacher예요 이게 주된 메시지고 When they study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문장이 아니라 그냥 Like를 설명하는 부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 뒤에 붙여요. 그런데 강조하고 싶으면 When people study 하면서 맨 앞으로 이동을 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요.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법이긴 한데 그냥 동사 바로 앞에 붙여도 돼요. 콤마를 붙이면서요. People when they study like the teacher 이것도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긴 부사 덩어리도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네,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했어요. When they study, 문장 형태로 된 거, 아니면 형용사 혹은 동사를 좀 변형한 To study, studying과 같은 형태로 된 거, 그리고 전치사로 시작되는 In this class처럼요. 전치사로 시작되는 거세 가지 종류만 우리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동사를 설명할 때어 ing로 만약에 쓸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studying English people like the teacher. 영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 잖아요. 자 그런데 얘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요. 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tudying English가 like를 설명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people을 설명하는 말인지 좀 헷갈리겠죠. 글을 쓸 때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콤마를 찍어 주면 되는데 말로 할땐그 역할이 불분명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ing로 시작되는 건 문장 맨 앞에 붙이는 게좀 좋아요 결국 도형은 명쾌하게 영어를 이해하게 하거든요 간단한 구문들도요 예를 들면 no와 not의 차이가 좀 헷갈릴 때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no people 즉 형용사처럼 쓰이는 게 no구요 그래서 저 화살표 모양에 넣었죠 그리고 not은 그냥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사처럼 쓰인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지만 starting people도 영어에선두 가지 뜻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연구하기가 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헷갈리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니까 쉽게 이해하고 구분하실 수 있게 되겠죠 간단한 구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긴 문장도 도형이 우리가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까요?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. 자, 지금 네 줄에 걸쳐서 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.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자 해석을 하지 않을게요. 왜냐하면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모양만 보면 되거든요. 나중에는 저와 함께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긴 문장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. 이렇게 느껴져요. They put together a report 하면서 시작이 되는 문장인데 결국 이거는 뭐 그들은 함께 리포트를 어디 제출했다 이런 의미가 주된 문장이 되고 뒤에 showing us what으로 시작되는 저 구문들은 그냥 앞에 있는 리포트를 설명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엔 보여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도 결국 저 형용사 덩어리 안에 있는 것들도 아직은 또 길잖아요 이것도 풀어서 볼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겨요. 그러면 아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리포트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. 이렇게 되면서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요그 구조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도형들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라 거예요. 결론적으로 도형으로 얻게 되는 영어공부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정확성이 되게 높아지고요. 두 번째는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. 정확하게 도형으로 영어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가 해결돼요. 사실 문법이 그래서 틀릴리가 없게 돼서요 성적도 오르게 되고요 정확한 문법을 내가 구사할 수 있게 되니까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영어구사가 가능하고요 간결한 설명으로 이해가 가능하니까 빨리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 초보자들도 비교적 빨리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명쾌하게 공부를 한다는 건 공부가 재밌다는 뜻이거든요 이 재미는 그대로 영어공부의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도형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효과는 굉장히 많은데요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수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되시죠 같이 한번 계속 해 볼게요